안녕하세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노후대책과 재테크 정보로서 상가주택이 노후대책과 재테크에 좋은 8가지 이유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강남 등지에 살고 있고 그런 탓인지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자녀도 성장하고 은퇴를 앞둔 사람들까지 굳이 그 비싼 아파트를 머리에 이고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살기에는 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사는 것은 답답한 것도 그렇지만 그 비싼 아파트가 아무런 소득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 아파트에 계속 살면 최근처럼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겠습니까? 언제라도 아파트 값은 곤두박질 칠지도 모르는데 그런 조짐이 근본 코로나19와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후대책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나 주식 경매, 부동산 투자 등을 생각하지만 이는 위험성이 크고 다음과 같은 8가지 이유 등으로 수익형 상가주택이 노후대책이나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상가주택 특히 판교 고덕 등 신도시 상가주택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많은 상가주택을 건축하려는 건물주들과 상담하면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8가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이 보다 더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가주택 건물은 수익형 건물로서 가장 안정적인 노후대책이고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것은 주식이나 땅등 부동산 경매 등에 비하여 위험부담이 적다는 점으로 바로 땅과 건물을 보유하는 데다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등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점과 특히 땅이나 건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주식 등 다른 방법보다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아파트값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연히 건물주가 되는 것은 또는 건물을 사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웬만한 아파트값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사업자금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은 대체로는 이렇게 신도시의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4개층으로 1층, 1층은 보통 임대상가, 2층 임대주택, 3층 임대주택 4층과 다락은 주인이 사는 그런 주택으로 그런 건물로 건축을 가능한데, 이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총 사업 자금은 땅값과 설계 감리비, 공사비 등을 포함하면 약 위치와 면적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15억에서 1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은 1층 상가인 경우에 보통 카페라든지 뭐 여러가지 어떤 그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런 면적이면 보통 어, 상가 보증금이 5천만원에서 월세는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물론 이것도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은 다음으로 2, 3층에 4가구의 주택을 짓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전세금은 보통 6억에서 8억원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상가와 2,3층 이 아래쪽에 임대를 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총 수익금은 6억에서 8억원 정도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총 사업자금이 15-28억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9억에서 10억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뭐 웬만하면 9 내지 10억 이상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 충분하게 이러한 건물을 짓고도 남기도 하고 또는 이러한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거주도 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즉 상가주택은 자신이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도 월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주도 하고 소득도 생기는 그야말로 꽝도 먹고 여러 개의 알을 먹는다는 점에서 노후 대책으로 또는 재테크수단으로재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리 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는 것으로 끝나지만 상가주택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수익도 올리고 부동산적인 장애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는 일정한 월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면 아까 이, 에,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월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노후대책으로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퇴직 후 노후대책으로 늘 불안한 주식이나 부동산 특히 이러한 것은 일정한 월소득도 없기 때문에 상가주택만한 노후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소득은 일정 상가에서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웬만한 직장을 생활 봐도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어서 노후대책으로 이러한 상가주택은 제격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부동산적인 상성이 높다는 점도 다른 어느 노후대책보다도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가주택은 땅이 보통 70 내지 80평 정도이고 건물이 160 내지 200평 정도인데 이런 상가주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값이 떨어지기보다 향후 부동산적인 가치 상승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땅값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데다가 공사비도 매년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고 1층 상가야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겠지만 2, 3층 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 특히 소형화되는 주거 상황을 볼때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결국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주택의 장래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거주성 면에서 보면 상가주택은 다른 어느 전보다도 아파트에 비해서 거주성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파트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교통이나 페편의스설 등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퇴직 후 온종일 그 답답한 아파트에서 아무런 할 일도 없이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상가주택의 4층과 다락은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고 다양한 공간이 많습니다. 보시는 평면과 같이 특히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중정과 다락 특히 옥상 정원은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꽃게르기니 음악 등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다락에는 자신의 서재 등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도시 상가주택은 비록 교통은 아파트에 비하여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변 환경이나 생활 편의시설, 학교 등은 대도시 시내의 아파트 단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상가주택을 짓고 나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퇴자라도 또는 직장인들이라도 또 다른 사업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직장을 은퇴한 후 마땅히 할 사업이나 일이 없는 경우에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건축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을 지어본 경험으로 터득하게 된 건축 프로세스나 건축사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업체 및 자재상 등과의 관계와 노하우 등으로 또 다른 건축, 예를 들자면 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건축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을 한번 해본 경험과 배경을 잘 활용한다면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만나본 여러 건축주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 건물을 짓게 되면 직장 동료나 친구 친척 등 그런 사람들의 상가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장소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의 관심으로 또 다른 일을 수주하는 경우도 있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로 디벨로퍼나 건설회사로 성장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땅을 구입해서 상가주택을 건축하여 그 건물을 파는 사업인 집장사 즉 디벨로퍼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로 자기가 살려고 지은 건물을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 매매를 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남겨 팔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수익형 건물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관심이 많아 웬만한 아파트값이면 충분히 이런 건물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본격적인 디벨로퍼로 또더 나아가서는 건설회사로 발전도 가능한데 실제 그동안 만나본 건축주 가운데는 이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이, 이 상가주택이 노후대책이나 또 재택으로 좋은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점, 다음으로는 아파트 값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세번째로는 거주도 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네번째로는 일정한 월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다섯번째로는 부동산적인 장르성이 좋다라고 하는 점 여섯번째로는 아파트보다 거주성이 더 좋다 일곱번째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수 있다 이건 대단한 중점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은퇴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바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더욱더 발전하면 여덟 번째로 디벨루퍼나 건설회사로 성장하는 특별한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웬만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특히 노후대책이나 직장인 또는 은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야말로 그런 값비싼 아파트를 머리에 이고 살 일이 아니라 바로 상가주택을 건축한다면 원가로 내 집을 마련하면서도 월소득도 생기는 등 위에서 언급한 8가지 좋은 점을 생각해서 바로 지금 이런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강권합니다 이는 실제로 이런 분들의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사례이고 바로 그래서 신도시 상가주택지의 경쟁률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 가격이나 심지어는 전세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로 지금이 그런 적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런 점들을 잘 판단하셔서 은퇴 걱정이나 노후 걱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오늘의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